많이 질문해주신 네. 거를 킥킥하게 스피디한 표현을 할거같아거든요 스피드 기퀵어이 너무 많아 쉽게 <웃음> <웃음> 아, 고 아, 그러로이 아, 그 아, 그러면 마지막인데 아, 아. 아. 음. 아, 일단 음. 음. 지금까지 중에 발표된 문들 중에 당태의 대표 로고 음. 그래도 말하자 음. 많진 않지만 음. 내가 아, 너고 이거 못 알아보거든. 너무 예뻐. 영, 소리 오늘도 샘플이어서 잘들어서많 나도 그래도 깨. 그렇지. 많 지금으로서는 그렇지 않을까. 나는 사실 못 필터를 들이 밀고 싶은데. 그런 아, 나도 나는 중년 시 그렇지, 그렇지. 그뭐 우리의 대표로 이런 화면을 이제 <웃음> 어떤 을수 어, 어, <웃음> 있다면 뭔가 랄까 이거 그러니까 우리.